자 삼성전기 사장님 오늘 PS1 PS1 제품이죠 WT PS1 이 제품은 미리 usb 를 먼저 꼽습니다 음원 제작한 음원을 미리 꼽습니다 이 usb 포트에 꼽고 그 다음에 전원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usb 음이 스피커로 들어갑니다 전원을 넣습니다 불이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약 10초에서 20초 이내에 이 여,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빼시고 usb 이더기를 빼시어도 이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전원을 넣으면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